구성보고서를 더블클릭해보시면 총평균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보기를 누르시면 초록색 삼각형이 있고 느낌표로 유효하지 않은 컨트롤 원본이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때는 클릭해서 딜리트로 지우면 됩니다 만드실 때 어, 잘못 만드셨는데, 이게 뭐냐면, 텍스트로 되어 있죠? 텍스트는 원본 값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컨트롤 원본에 총평균이라는 값을 선택했는데, 컨트롤 원본에는 총평균이라는 애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깔끔하게 딜리트로 지워주시고, 텍스트 상자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여기 위에 보면, 텍스트 상자가 아니라 레이블이라고 있습니다 뭐 이거 복사해서 쓰기가 싫으시면 상단에 텍스트 상자 오른쪽에 레이블이라고 있습니다 레이블을 클릭해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총평균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이 크기는 맞춰 주시면 되겠죠 한 줄을 선택해서 정렬해서, 맞춤, 위쪽, 줄을 맞춰 주시고 서식에서 글자색은 검정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죠? 이젠 창을 닫으시고 예를 해 주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면 더 이상 문제없이 잘 넘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총평균은 원래 텍스트 상자로 만들 필요가 없는데 만드셨네요